Thank o 달림 <웃음> 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타는 건가? 서문사거리2 0 2번 1시간 20분?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체감상 3시간. <웃음> 1시간 반 <웃음> 버스 타고 한림에 왔습니다. 저희는 엔트로 사이트에 갈 거예요. <웃음> 여자 진짜 잠시 잠들었는데 니가 깨웠다. 니가 음.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았어. 나 눈도 안 나갈래. 장 밖을 보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웃음> 야, 우리 지갑 친구 아니야? 이랬어. 음. 니 그래. 갑자기 놀라운 <웃음> 어, 진짜 가깝네. 1시간 뒤? 1시간 뒤? 아이스크림 담아 드릴게요. 애월? 애월 가까운데? 아, 저희가 우벅이어가지고 <웃음> 아, <진짜 웃음> <가깝네. 웃음> 네 다시 차 엔진 마트 라이트 갔다가 바바 다람쥐 식탁 가는 길 아직도 가는 길야니 몸이 진짜 많이 굽었어 <웃음> 아 이걸 따기만 따는데? 차갑네 아 박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장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얼 치즈, 제주 당근. 어떻게 하면, 음. 말차? 일주일 가량 상태가 지속된데. 그러면, 리얼 치즈, 제주 당근, 리얼 초코. 응. 어? 아, 진짜 내가 <웃음> <네가> 잘못아어 <잘한다. 웃음> 대박! <웃음> 나 진짜. <웃음> 저가 요거 만천에서 만천이요? 하가리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대박이에요 와 좋다 숙소 가는 길다온것 같습니다 아까 틴턴노래 들으면서 왔잖아 이 향수 뿌리지 만아 근데 최다 저희가 2박 3일 묵을 하가 이스케이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시동 시동에서 온거요 숙소 체크인이 3신데 2시 40분인데 들어가도 되겠지? 여기가 무인이어 가지고 무인이라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비밀번호 내가 받았거든. 어? 열려 있는데? 진짜? 해슬리퍼였어 아. 아라라라라. 아, 미쳤다. 대박. 자쿠지 있어. 대박.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여기 두명 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니 <웃음> 네 여기 발국다 남아. 친구 두명더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대박. 진짜 좋다. 여기는. 어, 옷장, 옷장. 옷장 짱 넓어요. 옷장 있고. 주방 진짜 넓다. 여기, 바, 여기. 아이고, 우리. 저처럼 할까? 스팀 제로, 이게 뭐야? 아, 밥솥. 밥솥도 있고, 양념통, 용기도 있고, 다과 세트도 있고, 키친타월도 있네요. <웃음> 그리고 스메그 <스맥은> 전기포트 <웃음>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하나씩 다 지켜주세요. <웃음> 진짜 프라이빗하다, 여기. 바다도 이렇게 보이는 끄트머리에. <웃음> 수평선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VT.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VT 쿠션 사야 되는 거 알지, 너? VT 바꾸겠습니다. 룸 크기에 비해서 냉장고는 작네요. 냉동칸이 이렇게 있고, 레인지가 하나 있고, 키친타올, 휴지, 여분 있고, 도마도 있어요. 잔 진짜 많아. 잔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와인잔, 샴페인잔 다 있어요. 글라스, 소주잔 다 있습니다. 현손냄비양손냄비프라이팬까지다 있고요. 고무장갑까지 있고, <웃음> 크림백까지 있습니다. 가위랑, 칼이랑, 국자랑, 다 있다, 다 있다. 그릇도 완전 세트로 싹다 들어있고. 여기 그냥 진짜 몸만 오면 되겠다. 마샬 있어요, 마샬. 마샬 큰 거네요? 큰게 있습니다. 수건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수건 안 챙겨왔거든요? 수건이 짱 많습니다. 이렇게 침실, 침실 있습니다. 어, 여기 콘센트 되게 센스있게 <웃음> 꽂을 수 있네요. 여기는 화장실 변기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여기 세면대랑 드라이기 휴지 이거 뭐지? 바디 스프레이 저희가 섬유 스프레이 안 들고 왔는데 다 있네요. 칫솔 치약이랑 다돼 있어요. 이게 VT 코스메틱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라서 이렇게 어메니티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이렇게 있습니다 마샬에 연결해서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자쿠지 있어요 자쿠지로 가려면 은 이건가? 어? 어? 어 화장실 도 있다 어 화장실 화장실 하나 발견 거의 아, 진짜 그렇다 이거 아저 프라이빗한 그거네 가족이랑 막 커플 오면 좋겠다 여기 옥상도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날씨가 다했다 아까 그렇게 비었는데 저희는 C동에 묶고 있고 여기 이렇게 B동이랑 A동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잘지어놨어요 건물을 밖으로 나가면 은박 여기 바다도 <목소리도> 진짜 다했어. 창이 너무 커가지고 어. 숙소가 너무 좋아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 교회였습니다. <웃음> 알록달록 예쁘잖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가 이스케이프 바로 앞에 있는 연아무새 왔습니다 별거 없네요 별거 없고 벌레가, 벌레가 많습니다 야자수. 어 야자수 와 이국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네. <웃음> <못 웃음> 아 맞네 이거 순서대로 색깔도 어. 어, 이렇게 먹으랬어 이렇게 주르륵 <웃음> <웃음> 커피는 음. 노간지라서 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키는지 아는 사람? 모르지만 가봅니다. 어, 오오오오오오오렸어 찜진이갔요치마이야야치마 <웃음> 해버린 라면 구제주! 구제주 거기는 아니, 그 구제주가 어디냐아 거기는 더나아 구제주가 어인데 몰라 몰라 그게 몰라 서귀포구은 진짜 완전 시골이다 니가 속이포서 읽잖아 7월 2만 5천원인데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팔거리가좀 말았어 미안해요 아. 32,000원 비IP야 <웃음> 아니 배달 이미지에서 카드 이도 만들어주나어 나도 비IP인데 비... 비... 비... 여기가 해안도로인지 <웃음> 고속도로인지 <웃음> 물이다 물이다 야 물이다 바물이다물다 좋아 가자 춥다 야 이거 돌멩이다 돌멩이 러 것도 아니고 칼데아 지금 세 개째다 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딱 먹고 바다 보기도 좀 좋겠다 성함이 김만복씨라서 좀 이상해졌어 아무튼 제주도인지 미량인지 모르겠다 에월한나로 마트에 왔습니다 하가 이스케이프에서 차타고한분 정도 걸리네요 새우 새우 새우 그다음에 가짜 <뉘한> <뉘한> 계란은? <뉘한> <뉘한> 오징어, 이게 오징어야? 응 음. 만보기 수은 여기 제리다있 만보기 만보기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고인들 감이 있네 음. 이렇게 세워서 먹어야 돼 아니지? 높여도 될지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기사님들이 응답해주시지 않습니다. 택시가 우연히 지나갈 것 같지가 않다. 와, 이나부 도착. 너무 힘들다. 이상한 불랑로세 말고 <웃음> 첫 커피다. 야, 여기 와서. 아, 여 아, 여기 와자도기살이 아, 여를 와서. 아, 여기 그래, 앞살이, 앞살이. 여기 와서. 아, 여기 웃는 게 자연스러워 얘들아 로가 V T 스파바도로 왔습니다. 도와받으 왔습니다. <웃음> 저희는 바디관리를 받기로 했어요. 관리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기사 내 집에 왔습니다. 김기사 집에 잠깐 놀러 왔어요. <웃음> 야, 니네 우리 대권도 청소했지? <웃음> 나너 밑에 <미팅> 있겠다 이거. 야, <웃음> 그래, 근데 청소 한다. 어, 아직 어. 2분 남았네. 이거 뭐야? 몸 챙기는 것 봐. 무섭다야. 고데기도 있나? 고데기를 한 거야? 고데기를 왜 하냐? 웰컴 선물로 리밴드를 선물 받았습니다. 안 <웃음> 안 받았습니다. <웃음> 나는 왜안 줘? <웃음> 어, 그거 사서 택배로 보내면 되잖아. <웃음> <웃음> 갔다고 한번 확 흔들어가지고, 확 거품 탁 해가지고. CU 프레젤 카라멜 박콘 진짜 맛있습니다. 존맛팬 JNT. 즈음트. 입니다, 즈음트. 짐트. 니네 마크 정식 안 먹어봤어? 응 어, 그래? 그래? 응. 어, 그래 응. <웃음> 아이다 <웃음> 나는한라봉에꽂혔어한라봉 한라봉. <목소리도> 음. 월정리 안녕.